네, 안녕하세요. 저는 문화예술 소셜벤처 아르테바의 대표 최유주입니다. 아르테바는 국내외 예술인들과 협력해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미디어 아트, 음악, 공예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국과 아세안 예술인들이 협력해서 만든 메타버스 전시를 추진했었고요. 11월에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한국과 영국 청년들이 협력해서 만든 미디어 아트 프로젝트를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예술 브랜딩 역량을 기반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해 나가는 문화예술 소셜벤처 기업입니다. 이건 저의 조금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는 예술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술이 사람을 치유하면 그 치유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치유되고 그 공동체가 치유되면 공동체가 몸담고 있는 문화가 치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의 힘을 믿는데요. 뛰어난 창작 역량을 가진 예술인들은 많지만 그 예술인들이 자기의 개인적인 작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술인들을 발굴하고 모아서 함께 모여서 작품을 만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면 저는 그 예술 작품과 그 전시에는 정말 큰 힘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선 저희는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있는 팀원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홍보 마케팅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팀에서 그 홍보 마케팅 인력을 새로 구할 수 있을 만큼의 열혈이 되나? 이런 고민들을 주로 하고 저희가 할수 있는 고민들이라고는 보도자료를 어떻게 잘쓸수 있을까, 어떤 식으로 언론에 내세울 수 있을까, 혹은 어떻게 오글광고를 할수 있을까 정도만 고민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문제해결 솔루션 랩에서 함께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았던 부분은 저희가 이 프로젝트 하나에만 솔루션을 고민하고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찾는 것보다 정체성부터 나아가서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게 가장 크게 도움이 되었고요. 단순히 이 프로젝트의 주제가 기후변화이기 때문에 기후변화 전시의 마케팅을 어떻게 할지를 고민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르테바로서의 메시지를 어떻게 가장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이 전시회의 메시지까지 어떻게 전달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목적하는 관객에게 어떻게 가장 잘 다가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저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르테바가 앞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인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3년 후에는 각 예술가들의 색채를 조금 더 뚜렷하게 담을 수 있는 저희만의 콘텐츠와 전시를 개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소멸이기 지역에 대한 콘텐츠를 다양하게 생산하고 그에 연장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인들을 찾아가면서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재생사업이 해외까지 뻗어져 나가서 해외의 많은 국가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한국적인 메시지를 만날 수 있고 또 한국의 매력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